그러면 소장님 평소에 내가 수면무호흡일까 아닐까 이거를 혹시 네.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게 수면 다원 검사를 막 이거 저거 붙이고 병원에서 일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음. 방법이 물론 당연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죠 그렇죠. 그런데 내가 수면 무호흡일까 시간을 너무 기다릴 수가 없으니 네. 그거를 좀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뭐 가장 확실한 통신원은 옆사람이죠. 옆사람이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. 음. 근데 껴있는 게 밤새 지켜보지 못하잖아요. 그렇죠. 옆사람의 데이터는 또 네. 옆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죠. 네. 네.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. 스마트폰이 5천만 대가 네네. 스마트폰 5천만대가 넘었다니까. 네네. 스마트폰의 그 어플 사는 데가 뭐죠?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네, 네네네. 거기서 코골이 검사, 음. 코골이 측정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아주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. 아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, 어 좀 퀄리티가 있는 음. 음, 그런 것도 있고 좀 엉터리 같은 것도 있어서 음.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음. 뭐 좋은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아, 비밀이군요 또아 아, 그거는 네. 여기 오셔야 돼요 <웃음> 수명관광연구소에 전화를 주시거나 네. 여기 오시면 알려드려요 그렇죠. 네 하여튼 네.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그게 뭐냐면 밤새 녹음을 하는 거죠 음. 녹음을 해서 코골이나 음. 무흡이 있는 거 그런 구간만 이렇게 그 입력이 되어, 추려서, 추려서, 저장이 되고, 그거를 네. 이제 통계치를 볼 수도 있고, 아.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, 네, 네, 그런 네. 어플들이 있어서 네, 네. 어,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네, 네, 네, 네. 특히 이제 상당...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, 그게 100%는 아닙니다. 진단하고는 네. 관계없고, 저는 네, 네. 그거를 어떨 때 쓰냐면, 사실 소리를 들어보면, 음. 소리가 음. 이런 소리냐. 음. 아, 이런, 틀려요, 소리냐. 틀려요. 이런 소리냐 아 틀려요 틀려요 이런 소리냐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아. 자 그러면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음.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 소리를 듣는다. 아, 그렇죠 소장님은 네. 20년 동안 네. 하나부터 찜질방 가서 <웃음> 찜질을 안 하시고 나한이 코고는 소리 이것만 네. 듣고 다셨으니까 네.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렇죠. 들으시면 다 하시는구나. 코골이 환자들 이 찜질방. 네. 있으면 코골이가 시끄러면 우 가가지고 다 음. 관찰을 하는 거죠. <웃음> 대체 어떤 성향대로 코를 고든지 그리고 음. 이제 어, 한참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. 같은 자서 누워요. 네. 그리고 그 소리를 그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죠. <웃음> <이> 소리가 아닌데? 네. <웃음> 이건가? <웃음> 이건가? 네. 아무튼 그러면서, 아, 이제, 아, 이런 때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. 음.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어 따라 해다 보니, 음. 이제 그런 소리가 음. 기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. 음. 그래서 이제,